캐나다의 금광 회사인 골드코프는 레드레이크 광산에서 50년 동안 금을 채굴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 광산의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금에 대한 시장 수요 또한 감소하여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골드코프는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금광업계에서는 금광에 대한 지질 데이터를 기밀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골드코프 CEO 롭맥이웨는 금광 업계에서는 지금껏 사용하지 않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바로 회사가 1948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지질 데이터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광의 위치를 알려주는 외부 전문가에게 57만 5천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롭 맥이웬이 이처럼 획기적인 발상을 할수 있었던 계기는 1999년 MIT에서 개최한 한 강연회에서 리눅스 토발즈와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리눅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인데요. 이런 직원들이 광산에서 금을 찾을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를 찾아야 하고 그런 전문가들을 찾기 위해 토발즈가 리눅스의 소스를 공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탐사 정보를 공개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시간, 인력 등의 자원과 사업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원과 경험이 부족한 기술 창업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때 골드코프 사례의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과 같은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 역시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탐색과 기술 선별 기술 도입 방식이라는 주제로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술 도입 과정의 시작은 바로 우리 기업에 맞는 기술을 찾는 작업입니다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합한 기술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때 기술 탐색은 기술 창업을 시작할 창업자가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화에 적합한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창업자가 그 기술을 이해하고 선택했을 때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사업화에 적합한 기술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술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곳은 크게 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으로 요약될 수 있고 수집된 기술정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온라인에서 공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살펴볼까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기술은행은 온라인에서 정부 연구 개발을 통해 산출된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테크노파크, 기술 거래 기관은 기업의 기술 탐색 및 매칭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창조 과학부에서도 미래 기술 마당을 운영하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미래 기술 마당과 비슷한 서비스로는 기술 보증 기금이 제공하는 테크 브릿지가 있습니다. 민간 측면에서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기술정보 서비스로 SK의 기술사업화 마켓플레이스가 대표적인데요. SK 기술사업화 마켓플레이스 경우 SK 계열사들이 제공하는 무상의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으며 SK 주요 계열사와 연계하여 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별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비기업은 LED 분야의 UV 칩, 취번보드 모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발광 형광체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빛의 품질을 개선하여 태양광과 가장 비슷한 빛을 만드는 것인데 비기업의 대표는 기업 창업 당시 칩에 대한 기술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지만 형광체 기술 등 관련 요소 기술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비기업은한 대학으로부터 형광체 기술을 이전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전받은 기술에 대해 비기업은 거의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목표 고객과 시장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내부적으로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술 이전으로 기업의 높은 성장을 기대하던 비기업의 발광 형광체 기술의 사업화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전한 기술이 기업이 보유한 역량 부족으로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채널을 통해 수집한 기술 정보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다면 이러한 채널들은 기술 사업화의 성공을 위한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명품이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듯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술 창업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기술 창업 기업에 적합한 기술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기술 사업화에 맞는 적합한 기술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기술 창업 기업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점검하여 적합한 기술을 선택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첫째, 잘 알고 있는 기술인가?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이를 잘 이해하고 응용할 줄 모르면 쓸모없는 기술이 됩니다. 둘째, 독보적인 기술로 아무나 모방할 수 없는가? 누구나 어깨넘어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면 어떻게 경쟁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셋째, 소규모의 자본과 인력으로 상용화가 가능한가? 기술 창업 기업은 창업 초기, 자본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화를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기술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넷째, 목표 시장이 명확한가? 기술 창업 기업에게는 만능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 시장에 최적화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수입 대체 효과 및 수출 가능성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수입 대체 및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기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가? 사업화에 3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기술 창업 기업이 버티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들을 제대로 점검하여 적합한 기술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합한 기술을 선별하여 기술을 도입한다면 기술 구매, 공동 개발, 라이센싱, 분사, 합작 벤처, 인수합병 등의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도입할지 선택하게 될 텐데요. 각 방식은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여 기술 사업화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각 기술 도입 방식에 대해 살짝 들여다볼까요? 먼저 기술 구매란 기술 수요자인 기업이 기술의 권리를 구매하는 것으로 기술의 매수와 같은 의미라 볼수 있습니다. 기술 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기술 사업화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혹은 특허 분쟁 발생 시 기술공업자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으로 권리를 일부만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개발은 기업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제공하여 다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 상호기술을 보완하여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공동개발 계약은 비용의 공동부담 혹은 비용의 분산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연구로부터 산출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과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위탁개발은 주로 기업이 위탁자가 되어 각종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동연구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위탁개발은 전문적인 기술개발의 주체들과 상거래 형식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구매하는 형식입니다. 계속해서 라이센싱은 기술 제공자가 기술 도입자에게 기술료를 받고 특정 기술에 대하여 일정 기간 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즉, 기술 도입자 입장에서 보면 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기술에 대한 실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도입 방식인 것이죠. 라이센싱은 기술 양도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 이전 형태의 하나입니다. 이어서 분사는 일종의 사내벤처로 볼수 있습니다. 다각화 등으로 조직이 방대해진 기업이 핵심 주력 사업 부문이 아닌 사업 부문을 따로 분리시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여 이를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분사입니다. 다음으로 합작 벤처는 공동연구 수준의 기술 이전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개발 부문만이 아닌 전 사업 영역에서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기술개량과 기술상품화와 같은 연구개발 영역을 제공하고 다른 참여자는 제조, 마케팅, 판매, 유통 등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합작 벤처의 경우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된 형태의 법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합병은 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 자체를 인수하여 기술, 관련 설비 등을 한꺼번에 획득하는 방식으로 확장된 기술 이전 거래 방법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술과 기술 공급자에 대한 탐색이 끝나면 기술 이전 계약서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조건과 부수적 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 이후 이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기술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술 공급자와 기술 창업 기업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되는데요. 계약서 작성과 날인으로 계약이 성립되면 서로 합의한 계약서의 조건을 다음처럼 순차적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술 가치 평가하기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